어떻게 먹는데? 작은 마뚝보다는이찾아어요 귀여운 외모와 니 날카로운 칼이나 이빨이 있기 때문에 깜딱한 조개나 떡딱한 게름 먹을 수 있는데, 남만치다 큰 게를 내는 건 똑같은 거지. 귀여운 외모와 외모에 날카롭고 튼튼한 이빨이 있는 게 이렇게 귀여운 외모한 작를홍게는사람들 그런 거지. 이렇게 이렇게. 안녕. 안녕 안녕 제법만 안녕 해줘야 돼 안녕 아, 그래 안녕 아이, 잘했어 어. 잘했어 여워어여했어 잘했어 응. 응. 어. 잘했 귀여워 귀여워 어 응? 애들아 가수요 수다 수 여기 수 있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요이쪽 여기가 가 여기 있어요 기 뺐다 아버 <끝> <끝> <끝> <끝> <끝> <끝> <끝> <끝>